먹을까요? 한개야 응. 언제 먹으면 돼요? 지금 바로 드세요 응. 챙겨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게예요? 아, 습니 네. <웃음> 귀여운. 현재의 동해상의 높은 파도로 인하여 선체의 요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개인 안전의 각별히 하시기 바랍니다. 선박이 운항을 시작하면 절대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도로 올라가 45분 더 지체된. 오징어가 이렇게 걸려있어요. <웃음> 제가 지금 뚜벅이에요. 그래가지고, 모텔 거기 체크인을 좀 먼저 하도록 할게요. 제가 그리고 오늘 그 배를 못탈뻔 했는데, 쌀도 제가 풀어볼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아리랑 칼국수. 와, 요렇게 그냥 다 있는데요, 거리에. 여기는 따개비가 유명한가 봐요. 아, 저기 있다, 삼정. 삼정. 여가그 저희 모텔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곳이거든요? 이거 두 개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안 되는 거 많은데. 안 되는 게 많아요? 네, 뭐. 그러면 안 되는 게 많은데. 뭐 드실 거예요? 드실 거를 말씀하세요. 따개비 칼국수 돼요? 네, 따개비 칼국수 하나 주세요 언니야 소금만 해줄 하는... 수이나 진짜 솔직히 진짜 맛있죠? 제 응? 그 지인은 맛집 없다 이런데 나는 첫 번째 먹은 데가 맛있는데? 이, 이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갈매기들이 엄청 많아요. 돌미역, 피나물 이런 해안 터널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약간 쌍포린이 같지 않아요? 물에 반짝이는 게 윤슬이에요. 근데 윤슬이 되게 예쁘다. 다찢어어 얼마나 오래됐으면 이 정도? 사싫어냐 <웃음> <웃음> 특히 여기 중에 누가 제일 소리가 크냐면 얘가 제, 제가 제일 커 제가 제일 징징대 <웃음> 버스는 저기서 타고 이런 거 팔아요 찹쌀 팝도 사장이 여기 시그니처가 뭐예요? <웃음> 네 아, 바다 라떼는 뭐예요, 사장님? 아아 일단 매장엔 저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보면은, 아메리카노보다 색깔이 조금, 이렇게 맑다라고 해야 되나? 근데 다들 어디가셨나? 오늘 울릉도가 만석이었거든요? 나만 여기 있는 건가? <웃음> 나만 저 동항에 있나? <웃음> 저 뭐야? 강아지야? 아, 뭐야 잠깐만. 고양이야? 뭐야? 고양이야? 아, 고양이야. 나는 부엉인줄 알았어. 안녕. <웃음> <웃음> 나한테 와. 어머, 이 개냥이네. 어머, 어떡해. 기는거거든아 진짜? 이럴 때 고양이는 어떻게 해줘야 되지? 궁디팡팡, 궁디팡팡 해줘야 돼요. <웃음> 귀여워. <맞죠>. <웃음> 아 귀여워 아! 궁디팡팡, <웃음> 아! 그래, 어머, 나한테 이렇게... 어... 어... 어... 았 어... 식빵 굽는데? 안돼안돼안돼 안돼 똥이 아 귀여워 어머 고양이 왔어 어떡해 얘는 뭐예요? 나한테 관심을 조금 보이나? 어머 얘도 식빵 굽는데요? 나 갈게 갈게 제가 진짜 근데 이전까지 되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033으로 7시 43분에 전화왔어 저는 집이었어요 7시 43분에 김은진이 오늘 타시는 거 맞나요? 어 네네 저 지금 저갈 거예요 근데 지금 빨리 안 오시면 배가요 10분 전까지 그거 마감하니까 50분까지는 오셔야 돼요 43분이잖아 그래서 그 그때부터 이제 너무 급해져가지고 캐리어 엄청 크잖아요. 저. 근데 그 게스트하우스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진 캐리어 막 들어가지고 거의. 근데 또 제가 신발을 둔 거예요. 이 신발장에 있는 신발 들고 이 캐리어 들고 제 핸드폰 두개 들고 이렇게 한 47분쯤 됐겠죠? 그래서 저, 저 건물로 갔는데 여기서 그 여객선 체크인 할수 없다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진짜 달려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진심 50분에 도착했어요. 아 진짜 그래서 저 진짜 못할 뻔했어요 1분만 늦었어도 저 못할 뻔했고 와 택시가 SUV네요 안녕하세요 네. 택시 여기 잘안 잡히죠? 사장님안 잡힐 땐 무지하게 안 잡히죠? 아, 제가 거... 명함 하나 드릴 테니까. 아, 그 하시면 전화하시고 콜 하시면 2,000원은 추가됩니다. 아, 2,000원 가... 정도는 네. 택시 같은 거로 이런 배달도 해주고 심부름도 하고 택배도 <웃음> 보내고 그래요. 아, 그래서 치킨 배달 하시는 네. 거구나. 택배 네. <웃음> 같은 계획은 없잖아요. 아, 아, 배달의 민족 이런 게 없어요? 어... 네. 캐시가 되게 좋다. 동래폭포 휴게소입니다. 얼마지? 2 0 0 0원 오늘 무료일정이라 그냥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와. 동래폭포 명소인데? 감사합니다 얘네가 한 마리에 만원인 거야? 이한 마리에 만원? 사장님 저 혼자 소스 하나 주세요. 요거는 음. 혼자인데 밥만해밥 반만 주세요? 어. 네, 일인 일인 일인. 근데 술이 아, 아1인이뭐 이거예요? 어, 근데 올라가면 네. 검사. 근데 꽃새우구나. 어떻게 지금은 네, 네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고요. 네 꽃새우. 꽃새우. 시켜주신대요? 네. 응. 응. 살아있는 거예요? 네. 아, 어머. 다 어머, 대박, 신기해. 살아있어. 아, 이렇게 따주시는 거예요? 네. 응. 우와. 음. 술도 시켰어요. <웃음> 완전 탱글탱글해 완전 탱글탱글 아니 기존에 먹었던 새우맛이야 아니. 맛있는데?